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제가 여기 남쪽인데 남쪽에 와서 잠깐 시간 나서 식물 관찰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분포하면서 가끔씩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규모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어서 제가 여지껏 한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은 고사리삼과 고사리삼 속에 속하는 양치식물입니다 단연초이고요전 세계적으로는 7속 70종에서 한 80종이 서식하고요 우리나라에는 3속 12속 정도가 자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치식물이라서 지금 보시는 고사리 잎을 닮은 영양엽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엽과 또 성장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포자가 생성되는 포자엽으로 다르게 자랍니다 대부분 영양엽인데 포자엽도 가끔씩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는 제법 많습니다 와 이쪽 라인으로 여기 지금 간벌작업하고 나무들을 갖다가 우져놓은 곳에 사이사이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푸른 르것도 있고 대부분 또 이렇게 붉게 단풍이 든것도 있습니다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서 동초라고 부릅니다. 동초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서 있는 모습이 황금닭을 닮았다고 해요. 멀리서 보면 서 있는 모습이 황금닭을 닮았다고 해서 독립금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사리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고사리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생긴 모습이 고사리를 닮았잖아요. 누가 봐도 고사리를 닮았는데 멀리서 보면 포자엽하고 같이 서 있는 저 모습이 산삼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리삼 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반 고사리처럼 고비나 고사리처럼 양치식물이면서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약초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에서 예전부터 약으로 사용했는데 맛은 달고 쓰면서 성질은 서늘한 편입니다. 간의 기운 상승하는 양의 기운을 아래쪽으로 가라앉혀주고 열을 내려주고 기침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현기증이나 두통, 고혈압, 해혈 그리고 급성 결막염, 경간, 창양, 종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질이 서늘하다고 하니까 열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 간에 열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면 괜찮은 약재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런 약초들을 너무 흔하니까 천대시하고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지만 그렇다고 이 약초들이 모든 분들한테 약초들이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약초들의 효능을 알고 또한 생김새를 알고 찾아 나서더라도 이 약초가 내 몸에 내 성질과 잘 맞는 것인지 또한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치료 목적의 약초인지 꼭 확인하시고 복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하고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꼭 용법을 잘 이해를 하시고 복용 방법도 잘 확인하신 후에 섭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고사리를 닮아서 고사리삼이라고 부르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